일어나 일어나야지 이게 뭐냐? 아, 예, 인분입니다 인분이라면 똥을 얘기하는 거냐예 어, 똥? 똥 그럼 네가 생각엔이 새끼 왜 그런 거 같으냐? 이거 무슨 생각을 가지고오는거 아니냐? 상식적으로 어? 형사가 왜? 왜 신성한 단세에 똥 묻은 친문을 묻힌 거아니야 이거 대한민국 경찰의 체계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인 것 같지 않냐? 어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